소설 우리가 만든 사소한 이야기 상상 속의 일들을 담아낸 것 소설 나를 닮은 주인공 이야기 불가능한 일들을 펼쳐낸 것 소설